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펄 이쁘게 올리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펄이 좀 많이 들어 올라간 아이 메이크업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제품들은 좀 한정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요새 거진 매일 사용하고 있는 스틸라 제품들. 요 제품들은 아마 대부분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음,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서 원형 구루 되어있는데 싱글 섀도우인데 펄로 펄이 많이 가미된 요런 제품들 요런 섀도우 제품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요거는 16번 코랄이라는 제품이고요 이거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죠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섀도우는 샴페인이라고 아멜리 제품인데 아멜리가 이번 달까지만 영업을 하고 영업을 종료한다고 하네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애정했던 브랜드인데 메이크업 포에버 요고 다이아몬드 파우더 요것도 유명하죠. 그러면 좀 확대를 해서 펄 예쁘게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지금 간단하게 그냥 아이메이크업 마친 상태거든요. 음영 시도우를 그리고 나서 아이라인만 그리고 뷰러로 살짝만 올려준 상태예요. 여기에서 펄을 올려줄건데 손등에 적당량을 덜어주신 다음에 다이소에 1,000원이면 팔아요 지금 이 붓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저는 이게 펄 전용으로 쓰고 있는 붓이에요 다음에 언더라인 그냥 팁으로 올려줄 경우에는 뭉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과하게 발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덜어서, 붓에 덜어서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콕콕콕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콕콕콕. 요 정도로 발라주시면 좋아요. 요거보다더 많이 바르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안 바른 척하고 바른 촉하고 클리오의 아까 16번 <웃음> 코랄. 이게 진짜 영롱한 핑크인데 진짜 너무너무 이뻐요 얘는 그냥 한번쓱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끝! 쓱 해서 올려주시면 핑크가 가미된 펄인데 과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영롱하게 너무너무 이뻐요. 지금까지 굉장히 간단하지만 어색하게 바르면 좀칠수 있는 펄 아이 메이크업을 보여드렸는데요. 아이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조금조금씩 너무 과하게 바르면 펄은 너무 과할 수 있어요. 과하지 말게. 조금조금씩 올려주시는 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